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소주병 투척을 온몸으로 막아 방어한 이 여성 경호원은 중국에서 화제를 모았다. 화제를 모은 여성 경호원의 경호 장면은 중국 sns에서 공유되며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아베 도쿄 사찰서 장례식 일본 국민들 눈물 글썽이며 해도 참의원 선거 유세 연설 중에 총격을 받고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장례식이 12일 진행됐다. 장례식은 일부 유족과 정치인 등만 참석한 채비공기로 진행됐으나 많은 일본 국민들이 장례식장 바깥에서 눈물을 훔쳤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장례식은 이날 오후 1시 도쿄 미나토구의 한사찰인 조조지에서 열렸다.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의 여사가 상주 역할을 했다. 장례식은 유족과 아베 전 총리와 친분이 두터운 여야 국회의원 등 일부 인사만 참석한 채 비공기로 진행됐다고 NHK, CNN 등이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는 모태기, 도시미스 간사장등 장인당 주요 간부와 장인당 내 최대 파벌인 세이와 카이, 세이와 정책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이 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례식이 비공기로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일본 국민들은 장례식이 열린 사찰 주변에 몰려들어 애도를 표했다. 여야 지도부는 12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내 분양소를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 분양소를 조문한뒤 기자들과 만나 비명에 돌아가신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의 최장수 총리로서 일본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망을 받았던 분 이라고 말했다. 권대행은 그분의 작고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며, 슬픔에 잠겨있을 일본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그 덕분이었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 승한 자민당이 보통 국가화를 위한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물음에는 슬픔을 위로하고 고인의 넋을 기리는 자리에서 일본 정치 문제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며 말을 아꼈다. 권대행은 분양소에 마련된 조물록에는 일본 국민들의 두터운 사랑과 신망을 받았던 아베, 신조 총리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일본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라고 썼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아베 전 일본 총리 조문. 서울 입구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